오늘 장현수 선수의 공사활동과 관련한 성의 확인자 대출택이되었고 김현승과 싸움같이 <웃음> 결편하였습니다 장현수 선수에 대하여 연구의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착한 아울러 장현수 선수에게 벌금 3천만 원을 보관니다 장현수 선수가 현재 대한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라서, 현재 협회 차원의 국내 관련 대회 특별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실질적인 계획가될수 없다고 판단하여, 예를 그 들는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보다 개인에 대한 벌금 최고의를 부과하습니다이 다음 운영위원회의 실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